요즘 유튜브에 영상이 안 올라간 이유가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선생님이랑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유튜브 편집 영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떴냐? 떴냐? 뭐냐? 떴어? 떴습니까? 오늘 업데이트해요? 7일날에 업데이트 한다고늘 들었는데 지금 업데이트 중이라고? 빠딱 켜야 되나 그러면은? 어 업데이트 중이구만 좋아 들어가 볼까? 가보자 가보자 지금 점관 중이라고? 아 그러네 그러면은 회차라도 좀 돌고 있, 있어야겠다 그러면 <웃음> 혹시 몰라 여기까지 왔는데 어? 아니 이런가, 이야. 뇨. 아직까지는 투기장 자체가 지금 림그레이브 투기장이랑 근데 여기까지 또 가려면 또 시간 꽤나 걸릴 것 같은데 헤일레드 투기장 아 여기 너무 멀어 여기에 쉽게 가려면 어디, 뭐 어떻게 디어 가더라 여기 아래 내려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게 회차 바로 돌면은 여기 위로 가면 되니까 림그레이브 투기장이 제일 가까운 것 같고 로데일은 뭐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투기장에 세 곳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케일레드 림그레이브 로데일 이렇게 일단은 온라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회차는 돌긴 돌아 되니까 나는 온라인 연결되면 말씀해 주세요 바로 이제 한번 탐험 한번 해볼 테니까 흑검버그? 어! 고쳤다 흑검버그 고쳤네 분명히 투기장 그것도 비밀번호 맞춰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전작에도 그랬으니까 영체 소환되면 난장판 되겠는데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2월에는 진짜 d l c 나온 거. 아 근데 투기장 이번 업데이트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진짜 세가를 본받았나? 상남자식 상남자식 업데이트네 진짜 투기장 업데이트 했으니 서버 좀 나아졌으려나? 응 음, 아니야 이거더 나빠질 수 없겠죠 <웃음> 서버는 개뿔 뭘 나아집니까 응 아니야 바랄 걸 바라세요 에이 설마 서버까지 좋아지겠어 홀 6인 뼈가 허영 몇 명이든? 몇 명이든 은 뭐야 이거? 대판이네. 다 <웃음> <나> 죽어라. 다 <웃음> <나> 죽어. <웃음> 가라. 불어 <울어. 웃음> 어, 너로 정했다. 아무나 맞겠지 뭐. 아이 비겁한 너. 아아다 좋아. <웃음> 이놈들아 이건 안 된다. 화야이 <웃음> <웃음> 아, 같은 팀이야. 같은 팀이야. 어, 예. 예. 아, 재밌네. 한 판이야? 안 돼. 저거 해야 돼. 저거 미션 해야 됩니다, 이제. 라니 엔딩 30분 안에? 이거 금침,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하더라? 30분 안에?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근데 안 돼도 일단은 한번 해보긴 해볼게요. 근데 어차피 안될걸 알면서도 그냥 가는 겁니다. 모르 남자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거. 솔직히 엔딩까지 달리면은 선 안하고 거진 1시간 반 정도면은 1회차 완료되, 완료가 완료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라니 엔딩이라든가 위브리라든가 뭔가 조건이 붙어있으면 이제 30분씩 추가 소환이요? 보이면 소환은 할 거예요. 근데 밀리센트를 죽이면 은근침 나오나? 밀리센트를 아예 퀘스트를 해야 되나 그거를? 아 끝까지 해야 돼요? 에이씨 귀찮군. 가는 데만 10분 걸렸네. 논선 훈련소에 맛집 있냐고요? 뭔 맛집이에요. 건더기도 없는 썰렁탕 먹어봤어요? 그지같은 음식 못 먹겠습니다. <웃음> 그냥 국물이 하얘 그냥. 투기장이요? 네, 뭐 예정대로 뭐예 금요일날은 투기장 열죠. 닥소3 했을 때도 투기장 열었을 때는 밖에서 했으니까. 패치노트 한 줄로. <웃음> 맞지? 아머드코어 만들어요? 그냥 뭐 전작에 있었던 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3에서 했었던 것처럼. 아무도 그신작 전작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딱히 스토리로 뭐 이것저것 이야기는 나온 적은 없어요. 아무도 그 자체. 애초에 뭐 메카물이니까. 난이 엔딩 저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웃음> 실패하겠구만 저거. 그냥 위브랜딩 보고 일반 엔딩 봅시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뭘 세이블 블록이야. 난 그렇게 안 한다니까. 아 근데 진짜 이동하는 시간이 보스 잡는 것보다 길어. 저한텐 그러거든요. 전반적으로 프롬게임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보스 잡는 시간보다 이제 이 이리... 이동하는 시간, 이제, 반비리야, 반비 오늘 야근 가기라서 뭐 돈에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야근 하기 싫은데, 내 네, 일찍 일어나고 싶었는데. 안 돼, 실패야. 미션 실패. 에이. <웃음> 너무 뼈 아프다. 어우, 야, 뭐, 야, 보이지가 않는다, 야. 아, 시원해. Hello there. 이 사람 일부러 항상 같은 자리에서 사인 끝나? 나도 알게 모르게 기대한단 말이야. 나도 몰랐어 이거 배운 거야 이거 DLC 아 내년 기다리라고 뭐라도 나오겠지 한바퀴요 미션이 한바퀴 더 돌아야 돼요 마누라 앞에서 장모님 소울 사, 사용하기 진짜 나빴다 하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저는 그저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아시죠? 난돈 때문에 하는 거야 아 진짜 치과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이제 치과 이제 한두번 정도 가면은 완료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소고대하던 이제 정신과 쪽에서는 조절 중입니다 요즘 유튜브의 영상이 안 올라간 이유가 좀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생활에 좀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정신과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상담을 받으면서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차차 좀 나아지려고 하니까 사실 지금 상태보다 더, 더 심한 경우가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 제가 제 병원을 찾아가니까 특히나 저처럼 이제 정신적으로 지금 고생하신 분들은 오히려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다양스럽게도 좀 결심이 서가지고 이제 병원에 상담도 받고 약물 치료도 받고 지금 편재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유튜브 편집 영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동이다 개가 <웃음> 터뜨린다. 어? 나불 들었어. 조심해. 어디 치킨 좋아하냐고요? 어? 군디치킨이라 군내만 아니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군네를 먹긴 먹었는데 역시 확실히 튀긴 게 맛있더라고 <웃음> 누나랑 상의를 했는데 야 상호야 그래도 역시 군네보다는 그 튀긴 게더 맛있지 않냐 해서 <웃음> 솔직히 인정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웃음> 엔딩 돈의 네, 선불로 받아주죠 양아치 짓안 한다니까 어 이걸 누른다고 <웃음> 이걸 눌러준다고 감사합니다 뭘철수에지킬건 지켜야지 나는 3때는 이제 승급 관련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엘든링은 한번 해볼까 지금 아니면 매칭 아또안 잡힐지도 모른다고요 계획 두고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뭐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직검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투박한 맛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평균적이다 직검이. 3리 때는 좋 이제 좋았지만은 이번 엘든링에서는 다른 무기가 워낙 개성이 많다 보니까 개성이 강해졌죠.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직검은 굳이 아쌍직검 맞아. 근데 그 직검을 하나를 들지 말고 이제 쌍으로 들면 어떨까? 좀 차이가 있죠. 간혹 어떤 무기는 이제 양손으로 들어도 괜찮 이제 괜찮은 반면에 쌍으로 들어야 본연의 힘을 낼수 있다. 있나? 곱검이 특히 그러잖아요. 쌍곱검이 그러잖아. 쌍지검 모션? 그냥 제가 직검은 아예 안,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야. 네, 가끔 장 보다 보면은 제가 하도 기력이 없다 보니까 비타 500이나 바카스를 눈길을 가거든요. 사실 그거 효과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그래도 마시게 되더라고요 <웃음> 사람이 마늘 들어간 음식 먹으면 기운은 좀 나는 낙인 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좀 먹을 수 있는 게 좋으니까 제가 몇주 전에는 방송을 잠깐 쉴까 생각했었거든요 쉬려고 생각했었는데 을 그래도 방송만큼은 계속 해야 된다고 느꼈어요 몇번에 따로 편집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살짝 좀혼대일 수도 있는데 저는 방송이든 편집이든 전 일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일로서 생각을 해야 존중을 해줄 수. 있고 함부로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노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좀 진지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이제 사람이 있는데 심하게 막 그렇게 말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반면교사로 보이지몇번 보면 봐요. 함참자에 시달려서 흑화한 사람 아 충분히 있죠. 저도 가끔 흑화해가지고 잘라버리잖아요. 막. 옛날에는 후회를 했었는데 지금은 후회를 안 하는 게그한 사람으로 인해,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 피해를 생각을 하면은 자르는 게 맞거든요 아 나는 그런데 이렇게 넓은 맵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리서스 확보하려고 복붙하는게 많을지언정 자연스럽게 하니까 또 미술팀이 그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 가죽클럽은 여기 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이거 딱 봐도 우리 사람 맞네 이거 겨드랑이 가슴 파에 달린 얼굴 귀 있는 거 아세요? 왜 알아야 돼 그걸 <웃음> 겨드랑이 귀가 있다고?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알려주던데? <웃음> 자기만 죽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심보로 나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 사람 못 됐네 사람이 오 싶지 않았다니까 그냥 그걸 왜 나한테 왜 말하냐고 신난검 점프하면 피해지지 않냐고요? 그렇게 쉬웠으면 안 맞았겠죠 <웃음> 신난검이 피하는 게왜 힘드냐면 은 이게 네트워크 차이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업데이트 된거 체험해 보셨나요? 네, 체험해 봤죠. 저 질문 100번 나올 듯. 아니, 한 일주일 동안 저말 정말 계속 할 걸요. 내가 뭔가 데자뷰가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아, 오늘의 황금 미끼. 제 개인적으로 저는 건담을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드코고쪽 메카물은 좋아하거든요 제가 투박한 쪽을 좋아해가지고 <웃음> 신 <웃음> <웃음> 이거지 야, 아무 대사가 없어 그냥 메카 딱 보여줘 신 프롬소프트 그는 신인가? 스션만 봐도 아내 머리가 깨져서 그런가 지금? 머리가 깨져서 그런가? 아못 참겠어 다시 한번 본다 아왜 그러지? 진짜 프롬 제 미친 거 아니냐? 아 섬광탄 터트리지 말라고 멜리는안 만나냐고요? 아 내가 걔를 왜 신경 써요 지금 아무도 거 신경 써야지 걔를 왜 신경 써 아무도 거 신경 써야지 뭘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장작보다더 밝은 게 있는 아 당연하지 bizarre k i 아해 아 너무 아 너무 웃기다 자 부장님이 배꼽 다 가져가셨네 아, 안단대 Come on. 아, 어, 이게 안 맞네. 아, 아 이걸 피하네. 아...